할렐루야 창조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12월 성탄절을 가까이 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탄생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그리스도으로 축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함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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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마른은 신연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교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노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마게노냐 교회들은 받은 은혜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들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고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건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와 관련하여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연보에 관하여 즉 헌금에 관하여 건면을 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작정한 구제 연보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할 당시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보를 작정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다른 교회에서도 신선한 자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제연보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전서에서 구제연보의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이 구제연보를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교회가 구제연보를 완료하지 못한 데에는 고린도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바울의 사도직과 또한 사도직분 수행에 대하여 오해한 까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구제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 중반부의 게시 부분으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연보의 모범을 소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아,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리뽀, 대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은 자신들 역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누구의 광요에 의해서 억지로 연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로부터 구제연보를 받기 꺼려 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보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요,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던, 그리고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연보를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당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서신을 통해 재차 언급하는 것은요, 디도의 구제, 연보, 모금, 사역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를 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붙잡는 믿음도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지적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세 가지를 언급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토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구절에 말하고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토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도를본법아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는 일의 앞장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는 어느 누구부터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도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보다 형편이 연약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연보를 모집하는 일을 끝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참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인 산 문제가 산더미처럼 사여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이 시점에서 다시 구제연보 모금에 적극 참여해야 함이 마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들 상호간의 나눔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 서로 평등케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추애굽기 16장 18절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상호간의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8절 말씀 묵상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연보를 통해 그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제연보를 조속히 실행하여 그들의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역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씀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요.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행동해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헌금하라, 연보하라, 구제 헌금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다른 여느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구제연보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를 상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연민과 군유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구제금을 작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채우지 못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진실됨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도 그들을 불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게 마련인 사랑이란 것이 바로 갖는 속성 때문이죠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넘어서 5장 8절에 말하는 겁니다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했죠. 행암이 없는 사랑도 진시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어,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표현돼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는 의지적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결여된 사랑은 고백은 자칫 거짓된 것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를 고민해봅시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다들 힘들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 시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연보를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주의께서 기회 주시고 마음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사랑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되새겨보고 또한 어, 우리가 삶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감사함으로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내어드리며 어렵고 힘든 자들 또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비해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번성이 모든 할렐리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교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